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칠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저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가지고요. 그 뜻과 연동을 단 연등을 밝힌 이유, 공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5월 19일 날 양력으로 5월 19일 날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죠? 예. 부처님이 탄생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아, 예. 그래서 부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등을 밝히죠 등을 밝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또 어떤 공덕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등을 단다는 것은 부자되는 또 행복하는 저축이에요. 등을 타는 게요? 네. 그리고 세세생생 예. 그 가족들이 있죠. 네. 복을 받는 거예요. 아...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왜 그런 것이 정말로 축복받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어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포교원을 운영하고 있는 천정사 주지 이남근강입니다.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5년 되는 해이죠. 네. 그러나 봄이 왔지만은 봄 아닌 것처럼 작년에도 올해도 코로나로부터 전 세계가 전쟁보다도 무서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우리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 정부 방침에 잘따르고요 정부 역시 힘써서 어느 나라보다도 모범된 국가가 된 것이 다행이라고 봅니다. 올 1년만 잘 참고 지내면 내년은 틀림없이 걱정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것으로 봅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올해 불기가 2565년인데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예전에는요. 남방불교나 북방불교 있죠. 나라마다 제각각 중국 남방이었어요. 불기가 이렇게 다 사용하는 것이 다르겠더니, 한 붓다의 생일인데,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요, 1956년도 인도의 자카르타에서요, 세계 불교연맹 대회를 열어가지고, 각 나라에서 2,500명을 뽑아 불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1956년을 기점으로 2500년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불기를 2645년으로 해야 맞어요. 왜 그러냐면 은 불기 2565년이잖아요. 올해 거기다가 부처님이 84살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80년을 더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통일됐는데요 생일날은 또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남방불교국가는 부처님 오신날이 모두 음력 4월 15일로 통일돼 있어요 그것은 렛사데이라고 해서 보름날이 밝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정한 거고 중국이나 한국은 음력 4월 8일이고 일본은 음력을 세지 않기 때문에 양력 4월 8일로 정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왜 관정의식을 할까요? 재수 좋으려고 소원 성취하려고 부자 되려고 건강하려고 시험에 합격하려고 각자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관정의식은요 원래 심해 해수물로 사람을 목욕시키는 인도의 전통문화의식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 계급사이에서 브라만이 있죠. 제사장 가족과 귀족이나 장수 그사트리아만할수 있는데 아이가 크면서 건강하고 부정타지 말고 성장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세리머니예요. 현대와서는 관정의식을 어떻게 해야 바른 방법이 될까요? 각 사찰에서는 모두 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큰 스님이 아기 부처님 머리 위에 물을 부으니 모두 따라 머리에 붙습니다. 그러면 아기 부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일날 진식 시키는 거예요. 한번이나 가족 몇 분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행사이다 보니 수천 명, 수만 명이 하고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질식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런 행사가 되면 안되죠. 의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국 불교가 삼종이다 보니까 의식을, 의식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공부 중에 의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형상으로 만든 아기 부처님이지만 살아계신 분으로 봐야 예의에 맞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불상과 도량을 존중하게 됩니다. 관정의식은 예의상 아기 부처님 어깨 위에 세 번을 붙습니다. 아, 그래요? 세 번은 불법승삼보를 의미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과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조심하라는 뜻, 나도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하는 맹세의 진표예요. 우리는 절에 오면 형상을 통해 실습을 하게 되죠. 예. 불교에서는 형상에 속지 말라고 하지만 그것은 깨우친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깨우치기 전까지는 형상이 모두 스승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식을 하는 거예요. 조만식은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절에 와서 강당에서 강의할 때 있죠? 네. 또 법문할 때 주머니에다 손 넣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일다면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주머니에다 손 넣고 뒷짐 짓고 법문하고 강의하면요. 신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량에서나 절 안에서 있죠. 뒷짐 짓는 거나 주머니에 솟는 거, 그리고 특히 모자 쓰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안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을 정한 것이 1975년입니다. 기독교보다도 25년 뒤늦게 했어요. 그것은 왜냐면 불교와 항의해가지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한 겁니다. 무엇이고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종교인은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신이 좋지 않습니까? 연등은 왜 달까요? 일반적으로 복 많이 받기 위해서 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적 종교적 차원에서요. 그런데 밖으로 큰 뜻은 부처님 오신 날을 환영하기 위함이고 진리의 등인이 세계 평화, 평등, 자유를 표시입니다 안으로는 나를 깨우쳐 주는 것,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어리석은 오개일 덕계를 없애기 때문에요. 쓸데없는 탐욕과 쓸데없는 성냄과 게으름, 잠, 들뜸, 흥분, 의심, 믿지 못하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진리로, 지혜와 자비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부자 만드는 것입니다. 비워라, 놓아라, 공은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부, 수행에 방해된니 연동을 밝힌 효력과 공덕은 무엇일까요? 그냥 달아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필히 꼭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불교에 귀했는가? 불자는 법명을 받아야 돼요. 네. 믿음과 정진이에요. 나는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해봤는가? 하고 있는가? 지도 스승이 있는가 봐야 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나는 왜 괴롭고 내 맘대로 못하고 이유를 알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안 되면 물어야 하고 이유를 알고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필히 그래도 공부가 안되고 모르면 경전을 참고삼아야 합니다. 경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육공량을 통해 쌀, 초, 향, 차, 꽃. 등을 보시하는 실습을 통해 주는 연습이 현 생활에서 실천되는지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무엇일까요?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중생 구제예요. 윤리로부터 해탈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달를 따라해 보시게 합니다. 물들게 합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경전에서 지식과 지혜로 배웠으면 은 무소의 뿔처럼 나갑니다. 개몽 교화하라고 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모두 부따를담게 하고 게하 세계의 평화롭게 합니다. 세계를 정토화시키는 거예요. 아직과 편견을 없애봐라 어찌 되는가 싸움이 없어지고요. 깨달음의 종자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종교학적으로 인류가 종교의 방황에서 이제 멈추고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불교는 타의 종교보다 월등히 우월합니다. 다른 종교는 헛되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도 사상 입장에서예요. 부처님이 탄생계가 있어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이 제일 존재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깨달으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이 해결되고 나와 남을 모두 편하게 합니다. 세상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자는 붓다를 따라해보고 닮아봐야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 지혜롭게 살고 고통에서 벗어남을 알려줍니다. 매년 오는 붓다 오신 날을 맞이하여 그냥 행사에만 참석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인가이먹고 정체를 알아보고 절을 통해 연등을 통해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선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참된 붓다의 제자요, 불자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인류의 제일 큰 스승님, 아기 붓다 생일을 맞이하여 등 달고 구제 받으시고, 우리 불자 모두가 금지를 가지고 아름다운 연꽃처럼 되어봅시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예. 며칠 있다가 절에 갈 건데요. 예, 예. 어, 실수를 안 하려고. 예, 예, 예. 관정 의식 있죠? 예, 예.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예, 예. 예, 예. 예. 어. 잠깐만요, 스님. 예좀 보여주세요 아 머리에다가는 하면 안되죠? 예, 하면 안돼요 등에다가 어깨에다가 해야 돼요 어깨에다가요? 예예 예. 세 번이요 ]구나. 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스님 다시 한번만 보여주실래요? 예예 예. 예. 처음에 이제 예. 오셔가지고 예. 여기서 멈춰가지고요 발을 모으고, 네, 모으고 3배에 얘를 올리는거예요 3배에 예. 그리고 나서 관정의식에 물이 있죠? 예 떠서 어깨에 어, 머리에도 하지 말고 예, 예. 세번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아까 법문 했을 때그 의식을 왜 하는지 얘기했죠? 예, 예. 그리고 세번 다시 절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 해야 돼 근데 이제 전부 머리에다 붙는단 말이야 예예예. 예, 예. 큰 스님들이 거기서 하니까 따라가지고 예예이상안 맞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 왜냐면 의식을 배운 스님들이라면 그걸 알아요 예. 근데 의식을 배우지 않으니까 예. 그냥 위에다 하는 거야 <웃음> 그러면 부처님이 오신 날이잖아 예. 탄생한 날인데 질식시키는 날이 된다고 예. <웃음> 야, 오늘 정말 설법 간정 의식 잘 배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